와, 많이 땄다. 음, 많이 땄다.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보이나요? <웃음>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 집에서 딴 거예요. 이거 닐리코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해겠죠 자, 저쪽에 한번 가든 한번 보여 주세요. 저쪽 이렇게 아, 파랗게 이렇게 우거진 게닐리코이에요 그래서 집에 울타리에 저게 닐리콜이 심어서 아, 저희는 집에서 닐리콜이렇게 따서 먹어요. 요거 새끼 열매 요만해요, 쪼 콩알만하죠. 조금 크면은 이제 요만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잡아주세요. 그렇죠.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보이면 그때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닐리콜이 꽃이 참 신기해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들요거 한번 보세요다른각도에서도 한번 주세서고 주세요. 자, 리왕국고 주세요. 자, 리코이꽃은다 먹고 주세요. 자, 리왕이고 릴리코이 가든에서 딴 릴리코이 로 요리를 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자 이동 갑시다 여러분 릴리코이는 어, 어, 비타민C가 많이 있어 갖고 피로 회복에도 아주 탁월하고 또 석류보다 는 5배의 비타민C 함유량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어, 거의 뭐 슈퍼푸드 슈퍼프루트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하와이에서 먹으면 가장 좋은 건 변비에 너무 좋아요. 변비. 이게 변비에 정말 직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 하와이에 오시면은 닐리코이 고르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한국에서는 닐리코이를 백한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하와이에서는 이게 영어로는 패션프로츠라고 그러고 하와이 말로는 닐리코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 이제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백향가 드셨을 때에 이가을 스킨이 아마 틀릴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오시면은 반드시 어 쭈구리 이게 쭈글쭈글 돼 있는 거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요렇게 돼 있는 게다 익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잘라서 어 여러분들 보일 텐데 요런 가에를 고르셔야 돼요. 요런 거 쭈글쭈글 요런 거. 그쵸? 요런 걸 익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희 릴리코이 아, 가든에서 딴거예요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릴리코이 먹는 방법은 그냥 가위를 반으로 쪼개서 안에 있는 그 요거를 그냥 스푼으로 이렇게 드셔서 드시면 돼요 음 새콤달콤 어우 정말 여러분들 꼭 어, 하와이 오면은 꼭 먹어봐야 할 릴리코이, 거꼭 기억하세요. 오늘 집에서 어떤 거를 이 릴리코이를 가지고 요리하실 거예요? 아, 릴리코이 슈림프를 만들 건데요. 음흠. 어, 갈릭 슈림프에다가 릴리코이 주스를 음. 더해줄 거예요. 음. 재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심플한데요?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는 어, 릴리코일을 이제 바늘을 갈르면 안에 이제 속 내용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렇죠? 요렇게자 그리고 요거는다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오늘 이제 요게 이제 메인 요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 주스를 만들거예요 주스가 와 향이 장난아니다 진짜 음, 그쵸 음. 헐,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건. 어우, 냄새 좋다야 버터랑 이렇게 마늘이랑 이렇게 같이 믹스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음 이거 보터 음. 그냥 사로 잡는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야 <웃음> yeah. 음. 네, 이제 팬이 좀 달궈진 것 같아요 새우가 이렇게 좀 팬이 뜨거워져서 익을 것 같거든요 <웃음> 그럼 이제 새우를 여기다가 넣고 새우 투하 네 이제 새우가 익게 해주면 돼요. 이제 새우가 핑크색으로 변해서 다 익은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릴리코이 주스를 넣고 예. 음, 파슬리도 이렇게 넣고 음. 그냥 가볍게 믹스해주면 완성. 와 지금도 뭐 향이 장난이 아닌데. 어, 그렇죠. 릴리코이 향이 끝내줘요. 오자 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거 꼭 따라해 보세요. 오우, 캬, 여러분, 요리가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음. 밀리코이의 그 새콤달콤한 새우랑 같이 만나니까 너무 맛있다 음. 이거는 지우반네 향간도 될것 같아 <웃음> 음 소스가 정말 너무 맛있어 매칭이 정말 잘한다 음. 여러분, 꼭, 아 백한가 같고, 청도 좋지만은, 요렇게, 한번, 새우 요리로 만들어서 같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쌍싸봉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네. 낚 확실히 이제 변비는 없어질 것 같은데.